이렇게 해서 전통 놀이 게임들은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. 아, 와우. 그럼 우리 패배한 팀을 위해서 여기 벌칙판이 아, 네. 네. 아, 아, 아, 네. 아. 또 준비가 돼. 오. 와. 안뜨거아건 아닌데. 내가 이윤 기억만 하는데 이윤 기억 못 하는데. 아, 자, 우리가 준비를 한번 더. 아, 그래. 그래. 집들이 준비가 아, 되있습니다두 아, 개기 때문에 지금 현징 하나 줬으니까 현징 하나 한한번 되고요. 아. 아, 아, 아 내가 <웃음> 아, 아, 아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바로 던져주시면 돼요 네 <웃음> <웃음> <그럼> 할게요 <내가>? <웃음> <웃음> 잘 맞추면 안 돼요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어. 아, 나 맞췄다 A 이거는 인싸템 셀와 어, 아, 나이스!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되게 복잡하다 <이. 웃음> I m 어 s s 누들들이이 영상을 싫어하 u 는나 o 안나오 a 야, I 나 n o 생겼는데? 아니 아니 아니. g i <목소리> <괜찮아, 목소리> <목소리> 아 it. <목소리> I <이렇게 못생긴지> <목소리> 야 m I 야 m I 야야 I am. I 아 m I 거 m I 야야생 am. 야 am. I 이 m I am. I a 지 I 야. 야 I am. I am. 야! 야 m I am. I am. 야! a 야야 am. I 귀야 I am. I a 야 와, 아, 귀여데 와, 귀여워. 야, 끝! 이렇게 해서 결직을 수행했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오, 오, 오 성대모사? 성대모사? <웃음> <웃음> 제가 그거 할줄 압니다. 그 범죄와의 전쟁에 뭐 최민식 선배님을 따라할 줄 아냐. 네. <웃음> 서장 남동살 예, 예. 내가 너서장이 어제 깨다. 왜 같이 밥 먹고. 왜 사우나도 같이 가고. 왜내다 했어. 내가살자나남청도살자 네 <웃음> 내가 있마어제깨도어 아? 아? 밥도 먹고. 어 아? 사우나 가고. 내가 다으나 아, 어다 아? 아, 했다, 다했다 했어.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야, 야 너무 부끄러자 아, 갑니다 애교 하나 애교 아, 네, 세, 셋. 가운데 열번 맞히면은 없던 거오 남친 짤오와 내가 또 남친같이 생겼잖아 <웃음> 형 그거 해주면 안 돼? PD님 뭐. 그짤 이거 밥 먹게 생짤 아. 그냥 아, 상큼하게 안 합시다 <웃음> 자 하나 둘셋 찰칵 찰칵 찰칵 네 애교 나오지. 애하시는 아. 벌칙 있나요? 저요? 없어요. 게요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삼영시. 어, 어. 어. 야 삼영시. 어 삼영시 어, 어, <웃음> 어떻게 어떻게 삼영시 괜찮다. 뭘로 삼영시 해야 되는 거야? 삼영시 몰라 할까요? 스타로스 삼영시? 네. 아또잘살야 하나, 둘, 셋. 네 스테이키즈가 왔어요. 하나, 둘, 셋. 지금 탑이 안 떠올라? 파지에서 왔어요. <웃음> 네, 파지에서요. <웃음> 파지에서 <대신에서 웃음> 왔어요. 파지에서 왔어요? 네. 하나, 둘, 셋, 로 로딩 중. 로딩 중, 로딩 중, 로딩, 로딩 중. 드 하나, 둘, 셋, 드. 드럽게 못 한다. 드가라, 드가라. 이렇게 멤버들과 대결을 해봤는데요 네. 어, 컴퓨터 휴대폰 게임이 아니라 전통놀이를 다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, 너무, 재밌는 거 같아. <웃음> 너무 재밌는 것 같네요 인씨. 그럼 다음 코너로 이동해볼까요? 아.